와 개망 이거는 기회를 가다 네, 발을 쳐버렸죠 <웃음> 들어갑시다 <웃음> <근데? 웃음> 하는게 아, 선지자 뭐예요? 응, 왜내거 뽑아? 응, 너 이따 하 응, 무슨 행사? 아, 어, 좋은데. <목소리> 그래도 존재감 야무지게 초반에 많이 쌓았으니까 이득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디서부터 온 거야? 이거? 됐어. 야뭐냐뭐무얼 준다고. 싫어 나는 너희들에게 실망했다. 어? 뭐야? 언제 왔대, 저건? 올틈이 없었을 텐데. 양지는 아, 오른쪽, 왼쪽, 내리고, 야, 무시하고 가네. 아, 가지고 근데 환자 근데 언제 들어온거죠? 원래 뭐 지하에 있었나? 아환자로 존나 빠른 그냥 이씨. 한자로 존내빠르요한자 때리고 위에서 낙금 존내합니다 음, 어! 에못이온 날아가야 요 어떡하지 이거뭐코치를 <웃음> 한다는 건 나도 생각은 못했는데 안녕 공사하지 나 그때에요, 나그때요 이거를 낚인대요. 에이, 설마... 응? 얌전히 죽어줘야지. 응, 맞지? 놀러 와야지. 들어가요. 숭숭숭리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